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145문에서 제9개명의 그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일곱 번째 항목 중에 여러 가지 그릇되게 말하는 경우들을 살피다가 도중에 멈췄습니다. 특별히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에 관련해서 야구보서 4장 11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선생은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 강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인 됨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웃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동일 본질인 걸 알거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동일 본질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위에 높은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 이제, 높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어 보질 않은 사람. 인간끼리 견주어 본, 그것만, 땅의 안목만 있지, 하나님과 자신을 비춰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웃음> 그 제, 제가 어, 어, 어제 재밌는 일을 기, 경험을 했는데, <웃음> 그, 저기, 고향 동네에 친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동생은 완전히 이제, 허랑방탕하게 산 친구예요. 아주 알콜 중독에다가 뭐, 그냥 온갖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에게 아주 짐을 주고 부모에게도 짐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의 전도를 받받받고 어 이제 자기 왕십리 그 도, 동네 형도 예수 믿고 지금 목사인 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분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제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선약교회가 나오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하신 분은 여자 권사님이신데 일반 교회 권사님이죠. 근데 그 이제 전, 그, 전도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이, 일을 겪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아주 험악한 세월을 지금 그 50, 58년생인가 그렇습니다. 58년생인가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가지고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고, 고마운 소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을 건데,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친구 전화를 받고, 그 형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그 형은 장로인데. <웃음> 그, 그 동생한테 전화 왔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아직 살아있냐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그동안 한 20년 동안 케어를 했는데, 안 변하고, 형한테 덤비던 그런 일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조만간에 뭐 여기 광주로 이사 온다고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는 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 장로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늘 이제 자기가 자기는 안안 그렇게 안 그렇다 해도 그 이제 동생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죽, 죽지 않고 여태 살아있냐고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건데 오히려 그 요번주에 교회를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주님을 찬양을 했을 건데 아무튼 이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칼빈주의 인간관을 갖고 있어도 누구 딱 어떤 문제산 사안 사건이 닥치면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게우리의요 나는 괜찮고 괜찮아서 예수 믿는 걸로.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 진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진짜 살펴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나쁘게 말하는 원인이 교만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시편도 읽었지만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보면 아주 그 대적자들이 다 그냥 어떻게 심판 받아갖고 잘못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시편에서 말하는 저주 시편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그, 그 저주 같은 말을 얘기, 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공의로운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 시인이 말하는 그런 심, 판단과 저주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공적인 거고, 교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인생은 개인적이죠. 항상 개인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자기 자기만 건드리면 남을 안만 건드려도 저 끄떡 안 하고 자기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 <웃음> 교만은 그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웃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무엇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행위를 선악간에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받아 마땅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조차 행해야 하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할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근데 기도를, 그발이 뒤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적인 기도나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하죠. 아주 교만해.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그니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님을 제대로 다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 관점으로 그냥 오래 다니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도 다 자기를 높이는 데 쓴다. 항상.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고 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굴 판단하는 데 쓰고 판단하는 걸 내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봤다 이거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참 기도 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에 이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제일 1순위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1순위가 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꼭물 같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물 같아가지고요. 이게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돌아서, 돌아서 대해로 가는 겁니다. <웃음> 이게, 이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항상 뭐 만나는 것마다 불, 불만이고, 불평이죠. 뭐가 걸리는 대로 다 불평이고, 원마이고 oh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어, 살아가는지, 이게 늘 살펴봐야 돼. <웃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할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 선생은 고백록 처음에 바로 이 교훈을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산다. 이 소율의 문답 일문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왕이 처음에 말했을 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그 그 내용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인생에 인생됨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인생의 바른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태만이고 교만입니다. 음. 이 교만은 그러니까 철저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육신에서 나오는 거죠.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 옛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은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고 <웃음> 그 이상으로 얻고자 하면 이제 그거 갖고 다툼이 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지적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왜저 사람은 더 많이 줬나? 그거 하고 어, 불평하고 뭐그 달란트가 뭐 물질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다 마찬가지. 항상. <웃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나 자기를 놓아두신 조건이나 지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형제를 비방하고 또 똑같이 정력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은 형제끼리 서로 욕심을 부리고 차지하려고 비판하며 다투게 됩니다. <웃음> 사실은 주님의 사도들도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주님의 사도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쓸만해서 쓰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이 있어서 쓰이는 것이지 쓸만해서 쓰, 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음. 주님이 그까지 참으시면서 성신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정화하시기까지는 저들은 안 변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갖고 싸우는데. 아무튼, 주님이 아니면 서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받지 못할 은혜를 받은 존재다. 누리지 못할 영생을 거저 누린다. 그거, 그걸 사도로부터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얘기한 건, 하나님의 구속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나. 우리는 거기에 종이다. 그것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인생에 본분이 있다. 그걸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의 그 후회라고 하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늘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뭐 교회, 이 교회, 뭐, 먼저, 언제부터 다녔느니 뭐,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내세워.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웃음>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웃음> 내 이웃을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지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오히려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게그레위기 정신이에요. 그 예전에 대한 내용이 16장까지 나오고 성결에 대한 내용이 17장 이후에 총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게 그 그게 그뭐 오대 제사가 나오고 쭉그 모든 규례가 제사 규례가 나오는 거는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주님의 그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주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은 그 토대 위에서 그것을 누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원수까지, 형제 사랑은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피조물에 대해서, 어 조차도, 그, 그, 정당하게 대해야 될걸 말하죠. 그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지 말라든지 이런 그런 육신의 그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사람의 그 정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 사랑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논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 이건 사실 로마서 내용하고도 또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은 형제 비방하지 않는데, 이게 겸, 겸손하죠. 그래서 형제 오히려 도울 자가 돼가지고, 선한 이웃이 돼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걸로.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오전 강설에서 말씀드린거또 다시 한번 이건 100번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어프로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적인 완전히 율법적인 완전에 복음적인 완전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야 싸우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완전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내 행위를 의지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인격과 사역을 의지해서 완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늘 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지? 그내 마음의 움직이는 걸 보는, 거, 보는 걸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 학자 중에 그 초기 학자인 그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얘기는 이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뭐 아이를 가진 것과 같다. 아이, 아이 이제 여기 어머니들이 계신데 아이 가지면 생명이 들어가면 배에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어요. 태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 있으면 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그런 태아의 비유를 했어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움직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있다. 자신을 정죄하고 죽인인데 그치지 않고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움직임,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정함을 받지 받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죄 정함을 받지만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주의 용서를 바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고 더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게 돼.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건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결코 내가 실수한다고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탁 달라붙는 거죠. 이게 율법을 대할 때 태도가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고 자신을 비추고. 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는거죠. 율법에서 형제 사랑을 얘기해도 내가 형제 사랑 못해요. 사실 뭐내 코가 속자면참 못합니다. 참 못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해야죠. <웃음> 사랑의 율법에 완성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돌리셨잖아요? 예?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우리도 이제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뭡니까? 나를 해꼬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 내 재물을 빼앗고 내 명예를 짓밟고 네? 음. 나, 나의 건강을 빼앗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게 이제 율법적인 순종과 아울러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원수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선한 이웃의 위치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깡패들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깡패들도 뭐 그거는 저기 북쪽에 김병은이도 해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스테반이 그랬듯이 또 주님이 그랬듯이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이제 주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서 행보해 나간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공고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 그래요. 말도 안되는 사람을 받아서 주님께 위에서 기도해요. 원수된 위치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로마서 5장 2장에서 1리 1리 장에서 그 죄인들의 그 상태, 3, 4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대해,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산지사를 드릴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웃사랑 제이 뿐만이 아니라 원수사랑까지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그 그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 로마서 15장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로마서 14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가 뭔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도 건설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파괴적으로 판단해요. 파괴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개인, 자기, 자기, 악감정을, 기회를 받다가 악감정을 다 쏟아부어요. 그거는 악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판단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이, 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라. 응. 네, 그 식물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안 나눠가지고 가난한 형제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망하지 않게. 여기도 마태복음 25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결국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소자에게도 물한 그릇 떠줄 줄 아는 그런 정서. 그냥 이건 유교적인 정서도 아니고요. 헬라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덕의 사상도 아닙니다. 노장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덕도 아니고요. 이 덕은 이그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덕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누는 덕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하는 태도. 그냥 뭐 비가 번쩍하는 사람 보면 그 앞에 아주 아첨하는 말, 아주 기름 저기 뭐야 기름보다 미끈 미끈한 말을 가서 하는데. 하찮게 베는 사람한테 하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예? 인사를 해도 뭐 아주 뻣뻣하게 인사를 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주님의, 제 백성의 태도가, 이건 염소 같은 인생이죠. 염소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여기, 고, 뭐, 요, 이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그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뭐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 저기 뭐 그리스도께 심지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운 그런데 그들에게 변증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의 의의를 가지고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는 사도들보다도 뭐 작은 존재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그리토를 자랑합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뭐, 얼굴 잘생기고, 뭐, 뭐뭐뭐 뭐, 뭐 가진 게 많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이거, 이건 수단이지 이런 건 수단이지 그런 걸잘 써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돼 목적이 되면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아주 저 잘. 아. 지적하는 말이 나오는데 형제의 부족과 연약과 결핍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형제보다 나은 게 아니다. 그건 사단도 다 보고 지,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 욕, 욕한테 와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욕을 보고. 그다 지적을 했거든요.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뭐잘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니까상뭐 그 내가 저 사람 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서 예전부터 고를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 이게 나 나도 막 바울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는데 그그 그, 그 말은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산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웃음> 그러니까 형제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비방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어디 가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아, 그 사람 그뭐 어떻대? 예? 그, 그 양반이 참 겉으로 그래도 그냥 그렇대? 이런 얘기 뒤에서 하고 다녀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악한 사람이에요 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필요한 말을 그렇게 해야 그것도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토에게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저를 궁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오늘은 거기 이어서 이제 나쁘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말, 행동, 그 부분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항목이죠.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나쁘게 해석하는 그 장면을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여기고 자기네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그 고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신 능력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네 규정을 위배 위반했다고 대들고 책망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안식일 규정을 파괴한 그런 인물로 이제 규정했습니다. 이게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예? 선의 본질을 보이시는 분이신데 악하다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 지위를 지키려고. 이게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이 그냥 좋은 걸 보고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찍어 누르려고 하고. 음. 그 구약 성경을 잘그 배웠으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대망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 하고 그런 인격을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면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 찬양을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 집어보다가 안식일 자기네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세우는 그 안식일 규정에 비추어서 요게 잘됐다 하고 딱 잡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것 아닙니까? <웃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그의 청년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이게 마음이 나쁘면요 해석이 성경에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그리스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면 이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자기 자기 적용을 하고 이웃에게 돕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나쁘면 항상 이렇게 왜곡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하고 나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그 용서,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얘기할 때, 그 우리가 주님이 다 용서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겠네? 이런 식으로 죄를 더 줘요. 그렇게 예?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무법주의자의 그 신앙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구원사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음. 주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과 또 음. 중생, 이런 것은 뭘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 그걸로, 그, 우리 쪽에서 그거를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중생을 힘입었다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시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중에서 제일 사람편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회계.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시적으로 세례 요한도 그 너희가 이전에 나쁜 짓 하던 것들을 내려놓라고 으 그게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변화를 하나도 안 보이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주님의 구원사역을 비방하는 거라니까 회계사역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안 변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 변해. 그리고 높은 마음으로 다 형제를 비방하고 선한 사람을 아주 지치고 누르려고 하고 거짓교,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나올 수 없는 그 은, 은혜가 보여지면 주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칭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게 무슨 또 의도를 갖고 저런 행동을 보이나? 의심하고, 예? 나쁘게 얘기를 항상. 이게 마음이 나빠가지고, 좋게 나타난 현상도 항상 나쁘게 말을 하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참 악한 거죠. 그 그런 사람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법주의자들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율법주의자들도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궁유를 구하고 율법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그 말씀에 자신을 부복해가지고 부복되지 않는 자, 자신일 줄 알지만 주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부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상이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참된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내가 과연 예수, 저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지. 내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때 그런 일이 있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의삶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움직임이 있어요. 언약에 언약을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어제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말이 사실 그거예요. 위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대적하지 말라. 땅의 것으로 대, 저기, 대해가지고 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을 불러오죠. 더 다툼만 일으키고. 이게, 이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을 몇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예, 그럼, 그러면 안 돼. 이게 다, 아, 까닥없이 핍박을 받아도 조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너희도 주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철저히, 그, 이, 사사로움을, 어, 사사로움을 떨쳐버려야 돼. 이 교회 일도, 교회 회의도 늘, 그, 그런 안목에서 참여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좀 높, 높이려고 회의를 하면, 거짓말 하는, 여긴 뭐 이제, 그, 뭐, 어떤, 어떤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의 말이 여기서는 이 경우에 이런 말을 했고, 같은 말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 경우에선 같은 말을 갖고 반대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비방하는 사람은, 저 사람 저기서 저런 말 하더니 여기서 이런 말 하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다른데, 이제 똑같이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방하려고, 이제 흠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거 보고는 그렇게 말한다. 이게 교회 일을, 이런 사람들은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간교하다고 여기 표현했는데 철저히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이웃에게 나쁜 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한 말을 파괴적이고 그, 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건설적이고 그 아주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로움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그 245문 그 다섯 번째에 그그 그 주님이 명하신 구구의명을 이제 그그그 말씀 그, 구구의명 중에서 그말신 내용을 공부하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사사로움을 벗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 교회의 일을 판단하고 저, 저기 정죄하고 함부로 막 그게 그거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 그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지 이 아첨하는 거 허용되게 자랑하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웃음> 기도하겠습니다.